자중지할점은 엎드려 엎드려 하고 나서 잘하면 빵약까지 못하면 엎드려만 자 연습해볼까? 앉아부터 앉아부터 해야 돼 앉아 애지도 앉아 자그 다음에 애들 먹이를 이렇게 아래쪽에다 이렇게 두고 우와 안겠다 우와 중지 잘하지? 중지 잘하 중지 청재 안돼 중지 앉자 우와. 중지 하나지. 어. 어. 야, 에지. 에지. 에지. 에지. 지근자 자, 에지. 에지. 에지. 에지. 에지. 에지. 에지. 에지. 앉아 자지 에지. 에지. 이지에이 에지. 에지. 에지. 에지. 지 에이, 그러면 어떡해? 우와! 우와! 자, 에지, 에지, 에지. 이제, 이렇게, 이렇게 앉아있지. 에지, 안 돼. 충지 해서 어 어떡하지? 어떡하면 좋을까? 중지 앉아. 원을 그리는 거야? 어, 머리에다 대고, 이렇게 한 바퀴. 머리에다 대고, 이렇게 한 바퀴 원을 자, 중지 앉아. 중지 엎드려. 중지 엎드려, 중지 엎드려, 중지 엎드려. 그렇지 이 상태에서 빵야, 너. 빵야, 빵야, 빵야, 빵야, 저 성공. <웃음> 자, 빵야, 우와. 자, 중지 이쪽으로, 이쪽으로 빵야, 이쪽, 이쪽, 이쪽, 이쪽, 이쪽, 이쪽, 넘어갔네, 넘어갔네, 넘어갔네, 넘어갔. 자, 중지 이쪽으로 빵야, 이쪽, 으로 이쪽, 이쪽, 우와. 빵야 또 있어. 천지 천지 천지 천지 천지 천지 천지 천 천지 천 천지 천 천지 천지 빵야까지 있어. 중지 빵야까지. 우와. 자, 애지 앉아. 애지 앉아. 애지 앉아. 애지야 앉아. 응? 중지 가 제발. 자, 에지 앉아. 자, 중지 앉아. 중지 엎드려. 중지 빵야. 애지야 중지만 다 하잖아. 애지야 일로와 애지 삐졌어 애지야 일로와 괜찮아 애지 삐졌어 에이. 중지야 계속 기다리면 안돼? 어? 그지? 애지는 앉아까지만 하자 오늘 중지는 빵야까지 다 했으니까 나중에 애지는 따로 개인 레슨 자 중지 다시 한번 중지 앉아 잠잤지? 중기 엎드려 자, 빵야 <웃음> 잘하지? 중기 빵야 자, 중기 빵야 자. 중기 엎드려 중기 빵야 오. 자, 중기 이쪽으로 빵야 우치. 자, 이쪽으로 빵야 빵야 우리 천재 우리 천재 우리 천 우리 천재 I o n t know.